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오늘 새벽 토트넘과 미네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2대7로 패한 토트넘이 자존심 회복을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결과는 미네에게 3골을 허용하며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날 해리케인, 델리알리 등 핵심 멤버들에게 휴식을 줬지만 손흥민 선수만큼은 또 출전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무린유 감독이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When I play SON, I was going to play SON with the result 2-1. We can see the 3-1 just in the moment where s o n n You're not too bothered about the result. You're going to use this for education experience. I would prefer to win, I would prefer to draw, I would prefer... 선이의 마지막 3-2에 승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팀이 힘든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손흥민 선수인 듯합니다. 그래도 결과와는 상관없이 16강 진출이 확정된 이런 경기에서만큼은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Oh, oh,